본인 소개 작강해 아, 주시 네. 어, 저는 지금 이제 어, 계약 단계에서 지금 계속 부동산을 보고 있는데요 어, 혹시 대표님은 좀 눈여겨둔 강북 쪽에 혹시 상권이 있으신지 그리고 혹시 부동산 볼때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인테리어가 또 이제 친척도 믿지 말라는 그 논퇴이 지는 그런 게 있어서 인테리어 할때 주의사항이나 뭐 조언 같은 지역 지역이 강북이라 가지고요. 강북 위주로 지금 계속 몇 군데 보고 있는데 그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자리 얻을 때 권리금을 먼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권리금 아깝다 야저돈 주고 저 권리금에 어떻게 들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권리금이 그렇게 붙어 있는 자리는 그만큼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장사가 빨리 올라오지 않는 자리는 권리금 이상의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판단은 하셔야 돼요 쉽게 설명하면 은 제가 운영하는 가게 바로 앞자리 앞자리가 처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권리금액이 3억 5천이었어요. 근데... 지금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니까 8천에 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운일 수도 있고 근데 장사가 잘 되고 있으면 권리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장사가 잘 되게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권리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빨리 올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무작정 권리금이 많이 붙어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될것 같고 그리고 자리는 저는 직접 봐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은 자리가 아무리 근사해도 딱 들어갔는데 느낌이 쎄한 데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쉽게 말하면은 아파트를 얻으러 딱 갔는데 아파트의 느낌이 환한 느낌이 있는 아파트가 있고. 자체가 으스스한 느낌의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장사하고도 똑같아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장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무당이 되나요 제가? <웃음>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는 하셔야 돼요. 그 느낌이란 건 사람 느낌은 다 똑같아요. 감지할 수 있는 느낌은 그런 느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북 쪽에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어르신인데 캐나다에 살다가 근데 제 유튜브를 보고 찾아오셨 있더라고요. 익선동이 제가 앞으로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한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고 익선동에 바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아들들은 지금 이태원에서 장사를 하고 계세요. 두 분이 제가 이제 그 아들 가게의 단골이에요. 그분이 딤섬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그분 원래 제가 단골이었는데 그 분의 아버님이 제 구독자시라서 안다고 하니까 저희 가게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딴 말씀 안 하시고 익선동 잘될거 맞죠?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잘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아드님 분도 요리를 워낙 털출하게 잘 하시는 분이라서 잘 하실 거라고 인테리어 비용을 이제 최소한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층이 이제 뭐 변호사 분들이나 뭐 회사로 뭐 이제 좀 사장님이나 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오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도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하다는 느낌을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게가 되지 않을까 고객님 의심이 되고요. 당연하죠, 사장님. 당연합니다. 이분은 제가 저렴하게 할수 있는 메뉴를 선택을 아까 같이 의논해서 만들어 드렸고 저렴하지 않은 컨셉은 저렴하게 가면 안 됩니다 인테리어 제대로 들여서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오시게끔 하면 은 그분들도 돈을 내고 비용을 그만큼 지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도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음식값에 그만큼 들이쳐야 돼요 그런 분들 상대하시려면 인테리어에 제일 중요한 거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장사에 맞는 인테리어가 있고 아니면 아파트에 맞는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그냥 장사를 하는데 아파트에 맞는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인테리어를 하면 어떤 경우가 생길까요? 동선이 안맞아져요다 놓치게 돼요 그러면 1년을 못 가요 1년을 못 가요 바닥 다 헤어집니다 최소한 가게를 많이 오픈해 본 인테리어 업자를 만나는 게더 유리해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나름대로 노하우들이 있어요 잘못해주면 욕바가지를 먹어요 사실 그 욕먹은 거는 기억하거든요 사실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오픈하는 사장이 시행착오를 못 겪어봤어요 최소한 인테리어 업자는 시행착오를 느껴봤어야죠 그래야지 놓치지 않겠죠 돈을 들여서라도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인테리어를 시키는 게 맞죠 왜냐 인테리어는 한번 놓치면 다시 떠들고치려면 비용이 더 배? 세배네배 이렇게 됩니다 미리 동선이나 필요한 부분을 짜서 인테리어를 넣었을 때는 가게에 맞게끔 그러면 또 손댈 일이 아무래도 없어지겠죠 근데 아파트 인테리어 업자를 붙여가지고 가게를 딱 해놓으면 다시 다 떠들고쳐야 돼요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 동선도 안 맞고 배치도 안 맞고 하다못해 콘센트도 없어 어? 어디 어 꼽으려고 하면 청소 한번 하려고 하면 콘센트도 없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이왕 돈 들이고 하실 것 같으면 은 가게를 많이 오픈해 본 전문 인테리어 업자를 찾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내가 그거를 알면 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돼요 왜냐? 내가 그걸 지시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지시할 수 없는 그 경험이 없으면 은 전문가를 찾아야죠 약은 약사에게 지어야지 그죠? 아 예, 제감성 팀이 애청자들과 매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식업을 하는 사람 아니고요 어, 유통업을 하는데, 또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업을 일맥 쌍통한다고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고, 저도 저희 부모님이 어, 요식업을 오래 하셨거든요. 뭐 분식집부터 시작해서 뭐 통닭집. 그 다음, 국발집 햄버거증. 그래서 이제, 저를 키웠는데, 그래서 저는 한번 뭐 유지급을 어, 하고 싶은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유지급을 시작하게 되면, 스타팅을 하게 되면,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을지 한번 조언을 해주시면, 어,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어, 제일 어려운 질문을 지금. <웃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는 뭐좀 직설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라서 분식점 하세요 분식점 예, 분식점을 왜 하라고 하냐면 은 망해도 최소한 깨지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부터 장사해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예, 어른들 상대하는 것보다 애기들 상대하는 분식점 먼저 학교 앞에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목소리> 네. 예. 네. <목소리> 그, 항상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말씀하실 때 그게 정답이 있어요. 아까 제가 상담한 분도 본인이 딱 만나자마자 저한테 말했던 부분이 딱 답인데, 본인만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더니, 그게 원래는 사장님이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사장님의 답이다. 그 얘기 했더니, 이 사장님이, 아이고야. 답을 네. 찾았네. 그러면서 바로 가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 <웃음> 네. <웃음> <웃음> 그 만약에 프랜이즈를 하고 계시면 패스해 질문이지만 안 하고 계신다면 왜프랜이즈를거방지 않는지 궁금하구요. 제가 그 프랜차이즈 지금 쇼에 와서 프랜차이즈 하지 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팀장님이 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소식껏 말씀드릴게요 저는 프랜차이즈 한국에서 안 합니다 왜냐? 괜히 핏 빨아 먹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살려서 제 거를 받아서 살려둘 자신이 있는데 프랜차이즈를 쫙 내서 그 사람들 다 살려줄 자신이 없어요 저는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저는 안 합니다 그 노력으로 한 군데만 살려주고 싶어요 차라리 저하고 연결된 아니면 우리 구독자님들처럼 그런 분들한테 한 군데만 살려주고 싶어요 왜냐 다 살려줄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삥 뜯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안 해요 그리고 현실상 한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화 상태예요 프랜차이즈 잘 받으면 괜찮기도 해요 근데 몇 프로 안 돼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랜차이즈 받으시더라도 본인이 장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키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면 가치 무너집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업체 중에 한 군데에서 맞게 해버리면 소문이 같이 퍼져요 그래서 쫙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장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명 없어요 아무나 다 내줘요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